지난 8일 있었던 반국회 정책 협의 이후에 문재인 어, 대통령이 법무부로부터 직접 검찰개혁의 상황을 다시 한번 보고받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실 만큼 검찰개혁은 이번 정부의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적 바행입니다 어, 우선 지난 10월 8일 법무부가 발표한 신속 수진 검찰개혁 과제 중 특별 수사하고 명칭 폐지 및 조직 국소를 낸직전규정 법무부 감찰 규정의 규정은 검찰 직접 수사의 법적 성 통제를 위한 수사 규칙으로서 형사 사건 공개 금지 규정과 인권보호 수사 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한 노력과 고생에 대해서 계속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형사 공판부 강화 수사관의 대선 법령이 시도성 확보는 12월 말을 목표로 추진 중인 것로알고있는데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 나 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의식시키기 위해서는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을좀더 실질하시기 위한 추가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기 검찰개혁위원회가 두 차례에 걸쳐 권고했고 문무에 전 검찰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관이후의 회단을 막고 검찰 내부의 생명호흡 분야를 부식시키기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배당의 기준을 각검찰청 별로 만드는 작업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와 발맞추어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도 폐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사의 이익에 이른 방어 공고 역시 이미 일기 검찰개혁에 대해서 공고했고 법무일 전 검찰총장이 수행의뜻을밝겠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검찰 내부의 수평적 조직문화 건설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검찰개혁은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하고 근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 대다수가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법무부를 바라보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검찰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끝까지 경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역시 국민의 요구대로 공수처 설치와 경경사건 부여가 되는 법안을 구속히 통과시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